오늘 소개 영상은 모이사나이트 반지입니다 요즘 알리 같은데 검색해보면 모이사나이트 판매업체가 상당히 많아서 다이아몬드 대체제로 인기가 높은데요 오늘 의자분께서 저희 쪽으로 2캐럿 모이사나이트로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주셨습니다 어, 이번 말 나온 김에 큐빅과 모이사나이트 랩 다이아몬드의 차이점이 나와 있는 사이트를 좀 검색을 저도 해봤는데요 뭐 이거 근데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이 합성석들의 차이점과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성 성분이 다릅니다. 큐빅 지르코니아는 산화 지르코늄 성분이고요. 모이사나이트는 탄화 규소, 합성 다이아몬드는 탄소의 구성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도가 다릅니다. 모스 경도계로 큐빅은 7.5, 모이사나이트는 9.2, 다이아몬드는 10의 경도를 갖고 있습니다. 세번째, 굴절률이 다릅니다. 큐빅 굴절률은 2.1이고요. 다이아몬드는 2.4, 모이사나이트는 2.6입니다. 크게 이세 가지를 보면 될것 같은데요. 큐빅은 저가라는 점에서 모이사나이트와 랩 다이아몬드는 천연 다이아몬드와 물리적 특징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굴절률 인데요 모이사나이트가 랩 다이아몬드 보다 굴절률이 높습니다 굴절률이더 높기 때문에 실제로도 천연 다이아몬드와 견주어 보았을 때 비교 반짝임이 더 좋은 편입니다 뭐이 정도로 간단하게 특성에 대해 살펴 보았고요 디자인 과정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손님께서 현재 착용하고 계시는 가드링과 이 반지를 레이어드해서 연출하고 싶다 하셔서 현대 착용하고 계신 가드링의 폭과 높이를 측정하여 디자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드링과 모이사 반지가 착용했을 때잘 어울리도록 메인 링의 밴드와 폭을 조정했습니다 이번 반지는 밴드 부분이 각이 들어간 기본형 포프롱 밴드인데요 이 그리는 방법은 워낙에 다양하고 뭐 각자 저마다 스킬이 있겠지만 제가 그 중에서도 요긴하게 많이 사용하는 게이 커브 연장 호 사용입니다 여기 이렇게 선과 점을 만들어 주어서 이두선 점을 클릭해 주면 곡률이 감안되어서 자연스러운 커브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반지 측면의 형태를 제어점으로 조절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측면 밴드 디테일을 그리는데요 투영을 활용하면 정말 쉽게 밴드의 곡면의 각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전체적인 밴드 비율을 잡고 뭐 필렛 해줄 때 있으면 해주고 뭐 그러면 밴드 그리기는 완성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그 밴드의 모습이 기존 가드링하고 뭐. 폭이나 높이가 잘 어울리는지를 확인해보고 출력에 들어갑니다. 출력된 모습인데요, 왁스에 한번 스톤을 마운트해 보았습니다. 모이사나이트가 이캐럿이되는 무게라서 약간 밴드에 비해 헤드 부분이 조금 큰 느낌이 드는데 뭐 그럭저럭 느낌은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아, 주물 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주물 상태 양호한 편이나 어, 여기 밴드 샹크 부분에 약간 기포가 생겨서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마감해 달라고 공장 사장님께 요청드렸습니다 잠시 메인 스톤 세팅 영상 보시면 일단 스톤의 거들이 남발에 잘 걸리도록 남발에 홈을 깊게 파주고요 거기에 그 스톤을 마운트 시키고 사방에서 남발을 조금씩 오므리면서 고정을 하는 겁니다 스톤이 삐뚤어지지 않게 모이사나이트 테이블 면을 손으로 꾹 눌러서 난집에 딱 안착이 된 상태에서 오므려야 세팅이 이쁘게 나옵니다. 스톤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었다면 4개의 남발이 각이나 길이가 대칭이 되도록 미세하게 연마하면서 조정을 하고요. 스톤의 고정이 끝나면 줄질로 남발이 피부에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마감해줍니다. 샌드페이퍼로 연마를 한 후에 뭐 피부에 이렇게 긁어봐서 거친 부분이 잘 다듬어 졌는지 확인하고요 폴리싱을 하면 제품은 마무리가 됩니다 제품 완성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메인 스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난발이잘 고정되어 있는지 거칠지는 않는지 스톤이 난 집에 잘 안착이 되었는지 정도를 뭐 확인하고 제품은 출고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